안녕. 안녕! 새롭게 시작하는 고다쿠 시즌 사정, 둘 사정, 일 사정, 예! 네이버 시즌에도 함께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민정이 잘 지냈죠? 잘 지냈죠요. 너무 너무 보고 싶었다. 어 그때 봤잖아 우리. 어디서? 여기서.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는 만화의 대부분에는이 매력적인 라이벌이 존재하죠 라이벌이란 경쟁을 하는 관계를 말하는 데. 라이벌의 어원은 벌에 river 에서 왔다고 합니다 river, 강 a n 는 강. i v e r river, w i e e <웃음> 어, 그래서 오늘은 만화 속에 등장해서 긴장감과 재미를 이끌어내고 나아가서 주인공과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 캐릭터 랭킹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네가 있어 죽기에 지금은 내가 있어 <웃음> 최고의 라이벌 캐릭터 탑 텐이에요 <웃음> 10위 명탐정 코난의 궤도키드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웨야마 고슈의 또 다른 만화 매직 카이토의 주인공 궤도 키드 차기작 명탐정 코난의 강력한 라이벌로 크로스오버되죠? 명탐정의 라이벌로서는 신출기모한 궤도만큼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범행전에 반드시 보내오는 예고장은 키드가 얼마나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9위 포켓몬스터의 시계루 주인공 사토시의 절친한 속꿉친구이자 최초의 라이벌. 동시에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오박사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라이벌답게 주인공이 자신있어하는 장기를 정면에서 카운터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토시는 자신의 최고 주력 포켓몬인 피카츄로 단한 번도 오바람에게 이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파위 내일의 주의 리키이시. 리키이신은 주인공 야부키 조가 권투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자 최대의 라이벌입니다. 자존심 강한 조가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었죠. 리키이신은 조와의 대결을 위해 패더급이던 자신의 체중에서 무려 7kg 이상의 살인적인 감량을 하여 조가 있는 벤턴급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직 감옥에서 맺은 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7위 더 파이팅의 일랑 임파이터 일보와 대치되는 아웃복서 일랑 같은 아웃복서이자 아버지의 복싱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복싱을 해온 청년이었지만 초짜 일보와의 스파링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일보와의 대결을 위해 자신 스스로 카모가 체육관을 나와 다른 체육관으로 이전하게 되죠. 바로 링 위에서 일보와의 대결을 위해 말이죠. 다만 아쉽게도 최근 일보가 은퇴를 하면서 이 둘의 리벤지 매치는 기약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을 갖자면 최근 연재분의 분위기가 어째 일보의 복귀를 시사하는 것 같죠? 6위 사이보 포뮬러의 블리드 카가 본명은 카가 조타로 근락조를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컬러풀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인 캐릭터죠. 시리즈 초반에는 유머러스하고 낙천적인 성격, 단골 조연 역할로 활약. 라이벌로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도움을 주는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만,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주인공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시리즈 최종작인 신주인공이었던 카자미 하야토를 누르고 무려 주인공 자리를 탈환. 나아가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와, 아, 세상에나. 5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바쿠고 카츠키 주인공인 미도리아 이즈쿠와는 소꿉친구입니다. 하지만 친구보다는 담당 일진에 가까운 관계였죠. 무개성 이즈쿠를 무시하고 무개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지만 이즈쿠가 올마이트의 능력을 계속받고 성장하기 시작하자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게 됩니다. 승리와 성과에 집착하는 성격만 고친다면 주인공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라이벌이 될 캐릭터가 될 겁니다. 4위 기동전사 건담 샤아 아즈나블 지금은 건담을 입게한 1등 공신 비운의 기공자 불군의 성 샤아 아즈나블입니다. 지온 공국의 건국자인 지온증 다이쿤의 아들로 본명은 캐스발렌 다이쿤 아무로와 운명의 첫 만남을 계기로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며 곳곳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샤아는 아무로 이상의 인기를 누리는 캐릭터인데요. 만화 기동전사 모빌슈트 디 오리진의 두 번째 주인공이기도 하며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3위 나루토의 사스케, 우즈마키 나루토의 친구이자 라이벌, 그리고 최고의 마수 라이벌 캐릭터의 대명사로서 거론되는 캐릭터 중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작품 초반에는 나루토를 천둥 절거숭이라 부르며 우습게 봤지만 나루토는 성장형 주인공의 대명사죠. 나루토의 폭발적인 성장에 위기감과 열등감을 느낀 사스케는 결국 강해지기 위해 고향과 친구들을 등지게 됩니다. 현재 사스케는 세계관 최강자로 등극한 나루토와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2위, 슬램덩크 루카와 카에데 루카와 카에데, 국내에서는 서태웅으로 유명한 캐릭터죠. 슬램덩크 초기 기획에서는 서태웅이 주인공이었으나 편집자의 아이디어로 자칭 천재 강백호가 탄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라이벌이 된 캐릭터입니다. 서태웅이 없다면 슬램덩크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강백호를 능가하는 농구 실력은 기본! 숨막힐 정도의 미남이다 보니 경기마다 친이대를 거느릴 정도인데 설상가상 백호의 짝사랑 소연이 마저 서태웅을 동경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강백호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최고의 라이벌이라 할수 있습니다. 앙숙이면서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종국에 보여준 최고의 그 장면! 서태웅과 강백호의 하이파이브는 독자들의 내리에 영원히 각인될 최고의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1위는 드래곤볼 제트의 베지터, 최고의, 최강의 라이벌. 라이벌 캐릭터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로 그 인물, 베지터입니다. 첫 등장 시에는 강력한 악역으로, 강력한 적들과 맞서며 든든한 아군으로, 그리고 부르마와의 결혼을 통해 점차 인간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그야말로 성장형 라이벌 그 자체이자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오공보다도 더 인간으로서 성장한 모습에 많은 팬들이 손오공 이상으로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캐릭터가 되었죠. 현재 비판받고 있는 드래곤볼 슈퍼의 명맥을 이어주는 데에도 베지터의 역할이 지대하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있어 조끼 내가 있어! 지금까지 만화속 최고의 라이벌 캐릭터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의 주제에 관하여 고다쿠 자문위원 그렇지. 빨간 가디건의 사나이 권동영 교수님을 모시고 짧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아, 감사합니다. <웃음> 라이벌 캐릭터를 만드는 이유가 이게 과연 뭘까요? 서로서로 서로 성장하게 되면서 혼자서 돋닦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얘기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싫어서 둘이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웃음> <웃음> 어, 재밌는 사례를 얘기하면 이 컬링! 영미! 아쉬워. 영미! 아직 아직! 영미! 어! <웃음> 잠깐, 제 영미 오겠다 야. <웃음> 그 일본에 또 어, 대표적인 또 여자 컬링 또 아주 인기 있는 어, 선수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두 캐릭터가 또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쪽은 완전히 일본 쪽그 컬링팀 주장은 컬링 가정이었어요. 아빠, 엄마도다 컬링을 하고 아 어릴 때부터 컬링을 보면서 완전히 컬링 집안으로 자라와서 정말 이번에 스타가 되겠다고 하는데 컬링 변방국가에서 마늘 먹은 이상한 시골 처녀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라게 되니까 또 이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친구들 집합으로 딱 모여서 영미 친구, 영미 동생, 영미 그렇죠. 친구의 동생 예. 다 나오니까. 어머니 성함이 영미야. 엄어머이 아, 영미야. <웃음> 그러니까 한쪽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한쪽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한 케이스. 정확히 반대가 되죠. 그러면서 서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또 함께 성장해간다. 아주 좋은 라이벌 캐릭터가 되는 거죠. 벌써 이렇게 이미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경기를 보게 되고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얘기를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재미있게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가은 씨랑 저랑도 라이벌인 가요 아니, 아니 들어보자. 어디로? 네. 어, 뭐, 뭘로? 자. 네 그거는 우리 고답쿠 시청자들에게 <웃음> 물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 <웃음> 될것 같네요. <웃음> 아유, 네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고독이들 질도캐스팅!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마블 시네마틱 연대기!